자 안녕하세요 7월 24일 오늘도 가상화폐를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usd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드, 어, 보시는 것 같이 저번주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유지하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격이 저희가 아마 여기서 어,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면 이 서플라이존 넘어서 가격이 저항선을 저항선을 넘어서 그 저항선을 그 저항선을 넘어서 그 저항선을 계속 이러, 이런 식으로 가격이 톰, 어, 톱니의 모양으로 지그재그로 올라간다 또는 가격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이 하나, 둘, 셋즉 숄더레벨을 리스펙트한 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그대로 7500레벨에서 잠시 주춤하는듯 보였으나 쭉 올라가 어, 하락 추세선을 뚫고 리테스트 후 지금 저희의 마지막 레벨이었던 7 8 2 6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아주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격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가격 7995.96 약 8000레벨이죠. 8000레벨이 어, 마이너 레지센스가 될수 있겠지만 가격이 여기를 뚫는다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후 8360레벨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가 지금 끊기는 것처럼 보, 아, 아, 끊어지고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어,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아직까지는. 어, 추세선을 뚫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위에 아주 많은 수많은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크립토 크라이언스 즉 가성화폐는 어, 조금의 뉴스에 따라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어, 화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시 어~ 대기하시며 준비하셔야 어~ 여러분들께 막대한 여, 여, 여러분들께 가는 막대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8000레벨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올라왔으니 내려가서 다시 추세선을 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8360레벨은 아주 껌먹듯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자 보시면 하락 전저, 어, 전저점 전저점 그리고 마지막 저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 레벨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6500레벨이 어, 이제 다시 어,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려간다고 하면 6500레벨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 상승세를 챙길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USD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그 다음 레벨인 8300레벨까지 그 다음 레벨인 8800레벨에서 900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다시 한번 밑에 어, 강력한 지지선인 6650레벨을 칠 수도 있다는 것이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레벨입니다. 다음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달라입니다 이더리움 달라도 비트코인과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먼저 507레벨에서 반등을 하여 다시 441이라는 지지선 레벨까지 지지선 레벨 근처까지 근접해 있는 상태였으나 가격이 더블 바텀을 만들며 다시 올라가려는 채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이 가장 어, 먼저 도달해야 될 곳은 482레벨 구간이고요이 레벨이 뚫리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한다면 500레벨 500레벨을 뚫는다면 550레벨까지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질 수도 있겠다면 가격이 482레벨을 뚫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440레벨에서 그전 저점인 423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격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 저희가 바라던 628레벨 63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 라이트코인 또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띄었으나 자 보시면 가격이 현재 88% 89레벨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이 서플라이존이 가장 중요한 게뭐하시냐면 가격이 전저점에 어 꼬리를 만들면서 이 구간을 서플라이존으로 만들었고요. 이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이라는 리젝션, 그리고 마지막까지 네 번이라는 리젝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 레벨을 존중할 확률이 큽니다. 가격이 이 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를 이룬다면 그위 레벨인 100 저희가 그리던 100을 다시 도달할 수 있는 있을 거라는 모습을 띨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중요한 레벨에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반등을 하여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79레벨을 찍을지 아니면 100레벨을 찍을지 그두 시나리오가 갈리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리플 코리안 원입니다 리플 코리안 원도 가격이 570 레벨에서 반등을 보이며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전 저점인 아주 최저점인 500 레벨에서 하나 둘셋넷 해서 다섯 번 너무 많이 어, 지지를 받았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이어서 일곱 여덟 아홉 번의 지지를 받으며 올라가려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520이라는 저항선, 마이너 저항선에서, 어, 잠시 추춤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 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격이 위로 올라와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톱니 모양으로 쭉쭉쭉 올라가 570레벨을 다시 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보시면, 현재 봉은 이래요. 가격이. 여기서 리젝션 리젝션 리젝션 보이는 듯 하였으나 이 캔들이 아직까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요 캔들 인버티드 해머일지 아니면 여기서 리젝션을 때리고 내려가려는 도지 캔들의 수작일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여태까지 보, 어, 보,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의 어, 트리플 바텀 리젝션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내려갈 확률보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한, 하나 두가지 의 시나리오 이더리움 두가지 의 시나리오 라이트코인 두가지 의 시나리오 리플 어 하나 반이라고 할게요 저는 이거를 올라가는 걸로 더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좀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번 시간에는 좀 짧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저번주에 저희가 그려두었던 지지선과 저항선이 얼마나 정교하고 제대로 그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지선, 저, 어,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은 정말 기본이 되지만 정말정말정말로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제대로 잡으셔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제가 분석했던 이네가지의 어, 가상화폐처럼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거래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거래하시기 전에 공부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어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고 이쁜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주에도 아주 깔어 다음주에는 다시 싹다 지우고 8월맞맞아하였으니싹다 맞이, 어 지우고 여러분들께 새로운 차트로 또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어, 저, 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어, 가상화폐 분석에 대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주 이 시간 8월달에도 저희는 어, 계속해서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테니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 한번또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어, 이제 화요일입니다. 토요일까지 마켓이 닫힐 때까지 저희는 포렉스기 때문에 마켓이 닫힐 때까지 열심히 거래하겠고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 믿으면서 가시기보다는 정말 불안하시다 싶으시면 어, 빠지셔도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